노호랑 키미밍! 노호야! 인센티브 줄게 아, 진짜, 나와! 지 마세요 속지마! 찾았다! 고아아아센 자, 야심한 새벽. 지금 현재 시각 새벽 2시 반인데요. 제가 갑작스럽게 풀동부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갑작스럽게 진행해본 합동방송. 오늘은, 위치!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합방용으로 계속 이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뭔가 인원을 구하기도 힘들고, 막상 하려고 하면은 다른 게임에 밀려서 못하고 있었던 게임인데, 오늘 풀동부 직원들과 함께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웃음> 다누심 새벽이여가지고 약간 텐션이 낮아. 어, 조용히 해야지. 일종의 술래잡기 게임으로 우리는 헌터나 마녀가 됩니다. <목소리> 마녀는 다른 사물로 변신해 숨을 수 있고 <웃음> 헌터는 술래가 <목소리> <목소리> <헌터는 목소리> 되어 감자를 던져 <목소리> 마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 헌터는 닭을 던져 사물로 변한 마녀를 감별할 수 있는데 <목소리> 마녀가 가까이에 있다면 <목소리> 닭이 울게 되어 범위를 좁힐 수 <목소리> 있습니다. 마녀는 각종 스킬을 써서 헌터를 피해 달아날 수 있고 제한 시간 내에 헌터가 마녀를 다 잡으면 헌터의 승리 마녀들이 헌터에게 들키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으면 마녀의 승리입니다 아싸다 마녀다 <웃음> 고로케님 잘생겼네 <웃음> 이걸로 변해봐야지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나 너무 뭔가 오. 시야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어. 짜증난다. 어? 어? 야. 너냐? 언니냐 아, 이 똥땡이가 거... 소범님이야? 어, 여기 있는 거 같은데? 똥땡이! <웃음> 어딘데? <오>, 이상한데? <오케이. 웃음> 아, 네. 어이, 어디, 아! 어디 갔어? <웃음> 와, 고렇케님 잘한다. 아이씨. 그러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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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잘 찾으면 해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못 찾아? 여기 어디 나 있는지. 사모님 방금 아까웠다. 와. 아까웠다고? 개뻥이야? 개 맞을래요 <웃음> 진짜? 아 근데 우리 우리 세명꽤 <웃음> <3 웃음> 몰려 있어. 꽤 아. 몰려 있다고요? 그거 히트를 주시면 어떡해요 사장님? 아니 아, 너무 헤매잖아. 너무... 야 이런 것도 좀 쫓겨야 그런 <웃음> 유튜브 각이 나오지. <웃음> 안녕. 맞다. 어?! 나 액자렸어. 그중에 잡았어 소르 마녀 <웃음> 물어서 마녀같이 생긴 이 캐릭터가 고르펜이었구나. <웃음> <있어야 웃음> 없지 않게 옆에 있어드려야겠다. <웃음> 와.. 디내롯까 쎄쎄쎄. 어디냐고 아니 나... 잡는 사람은 쟌데 왜제가손를 지르고 있어?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웃음> 여기 있으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뭐, 어? 왜 없지? 왜 없지? 어? 뭐야? 오! 아! 여기! 아! 왜? 오! 왜? 오! 아! 오! 아, 아 고렇게 아, 에임이 죄송하... 좋아. 이상하네. 아나안 들킬 줄 알고 그냥 돌아다녔는데 이게 잡히네. 팬님 잡히네요? 알죠. 아니에요. 와 근데 찜찜이는 어디 진짜 악랄하게 숨었다 쓰레기해 어딘데? 나 악랄하다 악랄하다 어딘데? 어딨어요? 아니, 아니 액자 뒤에 ]운데? 방석으로 숨어 있었어 야 우리 룰을 아, 하나 정하자 막 아, 숨지는 말고 아, 이제 그럴듯하게 위장하기 오는 어, 가야아녀 자. 어? 야 떴어 어 됐다 헉저 뚱땡이가 새벽이야? 너무 잘 어울린다 <웃음> 사장님한 잡아주지. 에 새벽 나간다. 희대의 살인마. 새벽한테 지금 도발한 거야? 야 닭. 이즘에 닭은 일하는데. 닭 열일 중. <웃음> <웃음> 여러분 막 고의적으로 숨지는 마세요. 구석진 곳에 대놓고 보여야 됩니다. 최대한 조화롭게 숨어 있자고요. 둔내 조화를 추구하는 중. <웃음> 대놓고 돌아다니는 바니까. <웃음> 아나 다른 애들 어떻게 숨었는지 좀 관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웃음> 어? 이게 게임이. 죽으시면 돼요? <웃음> <웃음> 죽으시면 돼. <웃음> 어? 고로케님 도망가고 있어요? 이 사람 먼저 특정 찍는데? 아니 아무 말 없이 하고 있다니까 진짜. 으왜으 이러지도 않고. 티백이 가는데요, 이 인간? 개꿀반데? 아, 어, 헌터 대보이 아 어렵네. 그래, 이거 안 가르쳐주면 솔직히 너무 힘들어. <웃음> 아니, 이 사람들 대놓고 돌아는개꼴반데 <웃음> <밤데>, 진짜. <웃음> 여기 있 여기 있 네. 이 어, 폴터가이스트. 토터가이스트나 <웃음> <웃음> 동락 다게이집 귀신, 귀신 살아가다 가세요. 잡고는 아?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한 명도 못 잡아. 어, 덕고 뭐, 뛰고 나 있는데 잡지를 못하냐고. 야, 이로 와. 아니, 나... 나 알아라 지금 알어 여기 있잖아. <목소리가> 등에서 계속, 계속 수수 있었는데 가방이좀 심플한 맵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웃음> 그럼 우리가 투표하면 돼요. 네, 이거 좀 괜찮아, 플라 이, 플라 이거 플라 괜찮아 보이네. 플라 이거 플라 작아 보인다 어? 작아 보인다 <웃음> 지금 <분, 분, 분, 웃음> 내 이름은 왈도. <진>, <웃음> 내 이름은 왈왜 <발. 웃음> <웃음> 이렇게 좋아해? 아, 겁나긴 했는데.. 어. 마녀다. 어. 이번엔 누구예요? 누굴까요? 저 돼지들 열심히 하고 있구만. 흰이닝 고로켄가? 설정은 이따가 만져야 될것 같아요. 재밌다. 이거 있어요? 이거 가짜예요. 제가, 제가 조종하고 있는 미끼였습니다. 짜자잔. 근처이겠구나 그러면 이건 저 어디 있을까? 미끼 개꿀 재미네 이거. 형인가 <웃음> 보다. <너니? 웃음> <너니>? 아니? 아니? 너니? <웃음> 뭐, 뭐, 아니. 아니네? 어, 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아형형형아 <웃음> <웃음> 두께 님이 다 잡네. 대절하시네. 도로케 에임이 진짜 좋아. 새벽이랑 노호 남았네요. <웃음> 새벽님못 잡을 것 같은데. 와 새벽이는 진짜 너, 너무했다. 너무 자연을 추구했다 지금. <웃음> 노호도 <웃음> 너무 <언니>, 자연스러움을 너무... <웃음> 추구했다 지금. 어, 너무나 연습 나야... <웃음>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이건 이건 좀 힘들겠네. 아유 3을 얘기하시 새벽이 <웃음> 귀여워. 균형 <웃음> <규정> 잡으려고 <웃음> 뒤뚱뒤뚱, 뒤뚱뒤뚱 <웃음> 하는 거 귀여워. 우정상상하고 <웃음> 있어. 뒤뚱오아 <뒤뚱뒤뚱>. 어? <웃음> 와 어떻게 찾았어? 우와 살려 사람 살려 도망갔다 헬레포나 저 때야 아, 너 말해보 이거봐 구와 얼굴 가시고 와 새벽시 진짜 아니, 너무 자연스럽다 이건 이건 못 찾는다 어어디기방서 방송에 있었어? 아 와. 하하하님이랑 혼자다 이건 망했다 어, 편하게 아, 놀자. 에어뭐하다 <웃음> <하는> <웃음> <있는 거야? 웃음> <찾다>! 야! 어여기데에헿님왜 바보가 서있어 왜야 빨리 변신해! 빨리 변신해! 아니 아, 그게 아 무조건 피지컬이야. <웃음> 어 <웃음> 어딘데? 고로케는 변신 따위 하지 않아 간지 어, 아, 아니, 아, 버섯 마, 진짜. 으면 어떻게 알아? 아 아, 아, 버섯. 버섯 밟았구나, 쟤. <웃음> 아니, <웃음> 근데 그렇게 숨어있지 않았는데 왜 아무도 발견을 못 해? <웃음> 어디 있냐고. 버섯, 버섯 싫어. 퇴식하면안 아, 되지. 생긴 건다 처먹게 생겼으면서. <웃음> 뭐야 <웃음> 생긴 건 독버섯도 먹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야. 뭐라는 <웃음> <웃음> <뭘 하는> 거야? <웃음> 어디었어 내가 쳤는데? 이가 있냐고? 티백이 가는 거 개꼴 받네 진짜 안보여 <웃음> 아니 주변을 봐그눈 앞에 있는 오브젝트만 보지 말고 쟤는 변신을 안 하잖아 뒤, 뒤, 뒤에 뒤, 있어 뒤. 노원님 뒤. 노원님 뒤에 어? 없어졌어. <웃음> 진짜 오일이 없네. 야! 아, 야간이 어이 사람아? <웃음> <웃음> 내려와! 알아봐도 상관없을까? 내데 번신한 사람들조차 못못 찾겠다. 얼굴 잘 써봐요. 아니 아니 난 내가 감자 쏘고 있는데 왜안 맞아? <웃음> 아니 나난 맞는데 왜안 죽어요? <웃음> 어? 아 이제는 어떻게 써봤다. 나 열어봐 <진짜>, 써야 <웃음> 돼. 빡빡아. 빠빡아 여기 있냐? 아 빡빡아. 여러분들 정말 개못해요? <웃음> 뭐 <이런 웃음> <잘안 해요. 웃음> 아니. 웃기네요. 잘안 해요. 접모시는 분들. 어. 저 지금 약간 고로케 님 채뇌에 들어가 있는 기분인데. 이거 맞아요? 그거 <웃음> 맞아요. 그거 저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이거 누구지? 네, 저 여기 있어요. 앞에서 엉덩이로 왔잖아요. 누가 지금 키위윙 씨 깔아 뭉개했는데 엉덩이 변태가 여기 있어요? 너네 다 엉덩이 아유, 변태잖아. 근데. 아닌데요? 저만 그런 거. 저만 님만 그런데. 여기 <웃음> 보세요. 아니, 나 글러도 쓰는 거. 하우 <웃음> <웃음> 어? 야이 못 본다고?! 야쟤 좀... <웃음> 누구야? 어? 죽었네? 야! <웃음> 아유못 <웃음> <웃음> 본다고? 하는 거에 너무 열심아 멋있... 진짜 킹받네아 니가 다나와 빨리. 한번 욕하려 그러는 같은데? 이씨 <웃음> <웃음> 누구 남았어요? 키미밍 남았어요? 키미밍 새벽 키미밍 사... 새벽면은 맨날? 맨날... 응? 방금 야. 봤을 법도 한데. 새벽이는 어, 지금 그냥 너희 옆에 있어. 다 군다. 다 군다. 다 군다. 빡빡 여기 있어? 여기야? 여기 하고. 빡빡! 빡빡이는 <웃음> 열심히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아빠진다 <웃음> 아, 빡빡. 아, 빡빡이는 일 잘했는데. 아니 진짜. 여기 있어 여기 음, 있어야지 왜 어디 어디인데? 오오오오야 야. 예. 야, 예. 야. 아, Extension... 아 뭐야 마녀 팀이 이겼네 유감. 유감. 잠깐만. 아, 아니 왜 우리 팀이야? 아니 팀. 만났어? 여러분 이번 판은 그냥 숨지 말고 계속 돌아다니기로 해볼까요? 좋아요. 네. 어안 그래도 맵이 미친 듯이 넓으니까. 이 얼굴 감자. 이 얼굴 감자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자리 있지 말고 계속 움직여요. 여기가 어디고? 아 늙지 모르나. 너가 누구고? 누구니? 오, 왜 안맞아 응. 이리와 우리 둘이 같이 잡고 있는데 안 잡혀 <웃음> 아니 점프 웃을 자식이 붙어가지고 야! 와나보스하면 엄청 높게 올라가네 어 저기 사, 책상 날라가요 책상 날아다녀요 안돼 아 이거 안되네 어, 어, 어, 와, 어 이제 좀 아픈데 어어어어어어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웃음> 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재밌는데? 너네한텐 재밌겠지, 거거든? 너네한텐. 아 나야지. 어시카이씨 피하니까 또 있네. 연근! 연근! 연근이다! 연근? 그거 미끼 같은데? 우빙? 우빙? 그 미끼 같은데? 어? 우빙? 음. 우빙? 어,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여기 마법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져요. 나 어, 여기.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장식 아닐까? 빡빡빡! 아 하긴 님 빡빡이고요. 말이 심마셨네 님이 빡빡이 서럽습니다. 님 빡빡이 서럽대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발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어디 갔어? 날아가지 물갔다. 날라가지말 마! 안녕. 어, 거기 있어요? 아이템 먹어서 아이템 먹어 아, 만화 아, 아, 아, 아. 부스트구나. 오, 신기해. <웃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 올라갔어? <웃음> 진짜 이게 뭐, 꼴반네, 이거. 지금. <웃음> 뭐, <웃음> 아니 뭐! 태도 보이는데 너무 꼴받아. <웃음> 아, <아니. 웃음> 우리 바보 아, 기분이, 기 매우 안 좋네. <웃음> <웃음> 내려오라고! <웃음> 내려와! 5초 <와. 웃음> 남았다고.. 내려왔어. 막공 국질이 <웃음> 맞아 이게? 이제 진짜.. <웃음> 진짜고 아아.. <와, 웃음> 이걸 못 잡아.. 하.. <웃음> 한잔 안네 하여튼 킹 받는 거 잘해. <웃음> 어? 아니다나다 큰일 났다. 사장님이래 이번에는 <웃음> 어떡해요? <새벽이 웃음> 해요? 이번에도 돌아다녀야 돼요? 오. 어.. 돌아댕겨 네? 그냥 다 잡아줄게. 무려워 띠용 띠용? 우매한 것들! 우매우매 어! 아야야야야! 아야야 아야. 어디갔? 아야야야 아야. 어디갔 왜? 저리가 나이스 나는 달려간다 겁기는아왜 빙글 빙글 돌아 와 <웃음> 이거 길 뭐야 으 길이 막혀있어 <웃음> 오매한고로케 과장이 버스 탄다 노랑 김이밍 와 이걸 못 보네 아, 와. 아 그치, 드디어 오. 헌터가 이기나 노호야 인센티브 아, 줄게 나와 지 받아, 마세요 속지 마 잡았다 아아아아아아 잘한다 어.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34년 동안 게임만 했다 이놈아! 나, 나도 저거 사냥꾼 좀 해보자. 아멀미 나니 그만하 많이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애들 어딨어? <웃음> 상대를 찾지도 못하겠어, 맵이 너무 넓어서. 어, <웃음> 저기 있다. <웃음>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웃음> <웃음> <웃음> 도망가! <웃음> <웃음> 도망가! <웃음> <웃음> 누가 오을 좋은데? 올라프? <웃음> 하이! 나 때리지 마세요! 아 어, 깜짝이야! 나 때리지 마세요! 아디서나 때렸다가 어디서 죽는다! 플레임 죽는다! 와! 오, 죽었다. 죽었다. 앞에서 깝치던 사람이 고로케였을 줄이야. 고로케님 있어요? 아이씨, 숨어야겠는데. 고로케가 농부야. <웃음> 완전 했다. 잘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쩐지 잘 맞추고. 어머, 살려주세요. 어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만화가 없어요. 날아가고 <웃음> 있어. 아니, 근데 쫓아가는 사람은 누구야. <웃음> <웃음> <웃음> 너무 못 맞춰. 지쳤어, 지쳤어. 찜찜이었구나. <웃음> <웃음> 어, 거기있다아 무서워. 어, 무서워. 렇지 않게. 저깃다... 살저마였 살인마저.. 뭐 어떻게 나가지? 든든하다, 어, 겁나 든든한. 혹시 아 킬러 출신인가요? 아 무빙. 아우 아웃, 아웃, 아웃, 아우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우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 아웃, 아웃, 이웃 아웃, 아아아아아 오-아 드디어- 예. 이제 숨어 봅시다. 최대한 잘 보이는 곳에 대놓고 숨어 보자. 아, 아 우리 아. 조졌다. 아, 뭐라고요? 조졌다고요? 맞아요. 저희 조졌어요. 우리 옷 똑같네요? 아 진짜? <웃음> 우리 옷 똑같네. 키비빅 뭐해? 얘들아 빨리 숨어! 있어. 왜 움직이고 있어! 숨기로 한 판이 지금 제일 못한 두 사람이... 그러게. <웃음> 찜찜이랑 노우였구나. 망했네 <웃음> 이제 그럼 들켜도 움직이지 않기. 어우, 빡센데? 잘숨어야돼 어. 그러니까. 놀스러러 롤수, 수가. 롤수, 오, 잡았어. 내가 일타 쳤다. 오, 뭐야? 들켜도 내가... 움직이지 않기. 와, 너무 무서운데? 찌릿찌릿한 걸? 아, 방금 가지 이아요 이거. 티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으라고 갖다 줬네. 이빨려. 빨려. 사정 들어간다. <웃음> 사장 들어간다네 <왜? 웃음> 뭐야? 오 스파이더맨 아야야야 아바닥 아, 아. 두기로 했지 참어 도망간다 뭐? 우매한 녀석 근데 그것도 못 잡고 됐나? 있는 얘가 더 레전드인데? <웃음> 어. 아니 멈췄잖아 도망가다 멈췄잖아 닭은 왜 던져? 저기 쟤 놓고 있는 놓쳤어 놓쳤어 놓쳤어 뭔지 안녕? 몰라 안녕 아니 쓸모없는 닭 <웃음> <웃음> <웃음> 쓸모없는 <웃음> 주인 아닐까? 어? 아니 사장님 아, 그한대 아, 처맞아서 어색한 위치에 떨어졌는데 어 가만히 있어 어 <웃음> 그래야 아니, 얘네 쳐맞았다고? 이길 가능성이 어, 조금이라도 있어 땅바닥에서 자라놨냐고 나나나 <웃음> 나, <웃음> 나, 다시 나 여기 떨어져 있었는데 다시 떨어져야겠다 아야 감자 던질 때마다 가슴에 출렁거려 더러워 <웃음> 아 아니 그런 거 말씀해 주시지 마세요 <웃음> 아 정말 잡기 힘드네 아니 너무 자연스러운가 아니. 본데요? 키비밍씨 이게요? <웃음> 인지를 못하잖아. 와 아, 드디어, 드디어, 잡혔다.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와.. 나만 남은 겨? 내가 봤을 때 솔직히 이거 마녀가 이긴다. 아. <웃음>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은 30초 남겨놓고 좀 움직이죠.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럴까요? 모빙으로 피해보자. 15초 남기고 가. 15초? 30초는 꽤.. 너무 오랫동안 버텨야 되니까. 가! 어, 가자, 출동! 가자, 가자. 출동. 그쪽 말고 그쪽! 그쪽, 그쪽. 반대 반대. 안 되라고. 아 찾는 것도 힘들어. 수수없다. 찾는 것도 힘들어. 어디니? 어, 만났어, 만났어. 극적인 상봉. 만났어? 그걸 못봐 지금. 뒤를 봐. 얘들아, 뒤를, 뒤를 봐. 뒤로, 뒤로 봐. <웃음> <웃음> 나를 봐줘. <맞아. 웃음> <웃음> 여기 있다. <있잖아>. 아디가고 <웃음> 30초면 될것 같다. 15초 동안 찾고 15초 동안 날아다니면 어, 되게 그래, 될거 같다. 그래 그래. <웃음> 날라다녀. 건물 내부는 안 됩니다. 줄렁. 무조건 바깥에. 개살이 출렁출렁. 네. 하늘이 보여야 아, 돼요. 나 너무 너무 대놓고 있는데. 큰일 나 났어. 났어. 시간이 없어서 이걸로 변신했는데 <웃음> 어, 과연 괜찮을까 싶다. <웃음> 나, 나이게 <웃음> 방금... 무서워. 방금 한 사람은 좀 봐주라. <웃음> <웃음> <나, 하다가> 어떻게 해서든 <웃음> 살고 싶은 사람... 아이고, 좀안 같은데... 뭐지? 움직, 움직여야 한다 그러셨나요? 아니, <웃음> 아니요. 아니요. <웃음> 아... 너무 대놓고 아, 있었다. 저 너무 팝콘으로서 불 쬐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 오, 나 <웃음> 이걸로, 이걸로 꽤 오래 버티고 <웃음> 있어. <웃음> 나 의외로 <웃음> 괜찮을지도... 나름... <웃음> 나름 괜찮으신데요. <웃음> <오브젝스> <웃음> 이 밀고 싶다. 이거... <웃음> <웃음> 밀고 싶다고? 아씨와나 <웃음> 숨도 못 쉬었어. 나 방금 진짜 와. 이거 뭐지? <웃음> 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걱하지 마세요. 특히 소봉 씨. 네? 뭐야 이거. 어? <웃음> 이게 되네? 난.. 난 자연스럽게 있겠어. 근데 플임니은근 자연스러움. 은근 자연스러운데 어디 갔냐? <웃음> 너무 자연스러워서 없었어졌있어 <웃음> <웃음> <웃음> 자연과 동화되어 있었는데. 버렸어요. 진짜 다 자연과 동화됐는데 어디 갔대? 그 아니,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떠요? 존재가 되어 버렸다. 누가 이거? 나 <웃음> <웃음> 어, 뭐야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이거 <웃음> 왜 도망가? <웃음> 아니 아니 맞았었어요. 맞아서 둥둥 떠다니는 거. 아 그냥 맞아서 밀려가지고 떠다닌 거였어? 도망간 게 아니라? 아니 이거 플레이 어? 이거 맞아요? 몰라 나도. <웃음> 뭐냐? <웃음> 와 대박이다. 난 그냥 겁나 왜, 가만히 왜? 있는다. 어, 이거 이겼다. 어, 움직여야 돼요. 아. 살려줘! 어. <웃음> 왜 아무도 아! 내 옆에 와줄까? 아또 나왔네? 안 돼. 대박이네. 근데 왜 나를 아무도 안 찾아줘요? 내 주변에도 안 오던데? <웃음> 너무 잘 숨어도 외롭다, 게임이. 어? 안녕하세요. 헬로 찜찜상 뭘로 변하지? <웃음> 아. 이거다. 오늘은 이걸로 정했다. <웃음> 자, 다들 자리 지키시고. <웃음> 이거 못 찾습니다. 여기있다못 찾는다고? 좀 위에 있 있는 거 같은데? 아, 꼈다. 뭐야? 어딨냐? 이럴 땐 그냥 겁나 조용히 있어야 돼. 한번 걸리면 끝이기 때문에. 아이 <목소리> <목소리> 같아. 아, 아, 빡빡이가열릴 아, 중인데. 빡박아 여기 맞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빡박이개열릴 중인데. <목소리> 주인이 주인, 주인, <목소리> 있어요. <목소리> 주인이 문제래요 너무. 어딨냐 꼬박박아. 아나 어디 있는 <목소리> 아안녕 아, 난 여기 여기를 놓칠 수 없어. <웃음> 이걸 찾네. 아빠가? 위에 있나 혹시? 아니 어차피 <웃음> 감자 무제한이 있네. 하나씩 찔러 보든. 어디가서? 아 찌르고 또? 있는데, 찌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맞아요. <웃음> 그럼 <웃음> 그것들은 아니고 ]잖아. 다른 거겠지. <웃음> 아니 나의 나의 엄청난 공격에도 아무도 안 <웃음> <웃음> 파지 않는 거야. 어 여기 있다. <웃음> 너구나. <웃음> 너지? 너잖아. 아. 희망. 알겠다. 어. 눈사람이 날 가렸어. 너 나와 봐. <웃음> 나와 보라고. 난얘얘찰 예, <웃음> 거야. 얘. 얘 말이야. 아니, 어쩜 눈도 잡지를 못해. 아니. 가만히 있는데도 못 하네. <웃음> 아니, 가려서 안 됐잖아. 선생님이. 접속이 거다 이쯤 되면. 눈사람 네, 일본에 소리 <웃음> 한거 <흥한> 싫어요? <웃음> <웃음> 아니, 내 앞에서 눈사람이 가려져가지고 내가 아무리 감자를 던져도 맞지 않더라고요. 용소리요 <뭐라> 당신 <뭐라> 나만 피하고 다 때렸었어. 아, 끝이야. 빡빡아, 한 번만 더. 여깄다. 여기 자, 여기서 또 1분 소비할 예정. 자, 어딨어. 어딨냐! <웃음> 진짜 얘 대박이다. 그거 빼고 다 때려. <웃음> 진짜로.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아, 알려주... 고렇게가 아, 저렇게 아야, 티를 내줘야 돼? 그래도 아, 못 해. 뭐지? 티를 냈는데도 이건가? 못 해. 이건 뭐, 뭐지? 이건가? 이건가? 이건가? 얘네 <웃음> 사람이냐 <웃음> 웃기, 웃기. <웃음> 사람 아니다. 야, <웃음> 어떡해. 아, 너무 신기해. 아, <웃음> 아 그만 먹여. <웃음> 아, 뭐야, 이거 웃는 소리 뭐야, 이거? 아, 진짜 레전드네, 이거. <웃음> 아니, 이거. 이건가? 얘들아. <웃음> 이거냐? 이거냐고? 야 <웃음> <웃음> 이거냐? 이거야? 이거야? 고로케 5열, 드디어, 아, 드디어. 아, 드디어 아, 깔려 있었네 아, 높았어. 여러분들이 덮었어, 여러분들이 덮었어 나 아, 가만히 있었어. 있었어 어, 진짜 가만히 있었어, 힘도 안 줬어 <웃음> 아, 저 잠깐만요 가마, 가만히 가 있어봐요 어디 너 가만히, 가만히 있어봐 <웃음> 되게 한 거잖아 가만히 있어도 못 맞추니까 가만히 있어봐 지금 아무도 아, 못 맞추고 있잖아 <웃음> 아, 방금 방정맞네 <웃음> 아, 눈물난다 아유, 국장이 <웃음> 터져 죽어요 나보게 아, 다 <웃음> 어금니 한두개 깨졌다 이진다 <웃음> <웃음> 뭐야? 대박. 크라켄인가봐. 악살출렁출렁. 지금 아, 그 진짜 더러워. 새벽黎明. <웃음> 아 맛있어. 응, 아 응, 뭐야 응, 찜찜이가. 응. 아 내가 변하려고 하는 걸로 변했어. 나나나 몰라 나, 나 변해. 나 몰라 변해. <웃음> 이게 뭔 소리야? 저뭔뭐 뭐, 비명 소리야 저거. <웃음> 아니 <웃음> 잘못 날라갔어. 당신이신가요? 어서범이 비명 소리 와 찐이네. 나 재랑을 꼭 놀라. 데리고 공포 게임 한번 해야겠어. 아, 비명 소리 들렸어. 아아! 아, 아, 벌써 너었니강하고나케빼리 아, 압박에 아이스치킨 되겠네, 이거. <웃음> 자, 자, 아직 2분 30초 남았습니다. <웃음> 여유 있어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둘이라면. 삼치아 너니? 올라프 너니? 올라프도 있어요? 아! <웃음> 와... 야. 아여일때 1번 아니면 2번을 누르면은 비웃을 수 있대요. 구번님 걸렸을 때 비웃어야지. 뭐야? 대박. 이거 베비 베으로 생겼냐? 공 중에 떠 있는 땅은 숨지 맙시다. 아,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 님 출렁거리는 거 더러워요. 아, 님도임? 님도 아나 키스 전. 아, 좀 <나한테 웃음> 아, 아, 쟤... 아, 빡빡아. 야, 아무도 울지 않니. 없으니까 안 오겠죠? 아 이게 뭐야? 어, 나, 나 너무 무서워요. 아 이거 나 얼른 올라간... 게임이에요? 아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공포 게임이에요 뭐가 자꾸 나와요. 아 어, 가... 어, 깜짝이야. 아 미친 거 아니야? 뭐지? 아 <웃음> 진짜 무서워. <웃음> 응, 갑툭튀예요아그 어. 괴물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그거 스킬이에요. 스킬이라고요? 마녀의 스킬. 어... 아왜 그래 나한테. 그래야 안 잡히지. 무서워. <웃음> 어 여깄다. 어니 <웃음> 방금 거야? 목소리 되게 재민이 같았다. 아 <웃음> 어, 여기 있다.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웃음> 나 야, 여기 데? 너무 평화로워. 나좀 내려갈래. 아빠가 여기 여기 있다며. 이나나 이. 나 하나씩 다 누르고 있는데 왜안 맞아요? 거... 거기가, 거기가 미묘하게 아니거든. 미묘하게 아니라고요? 닭을 아, 계속 던져봐. 범위를 좁혀. 아니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여기라고? 어? 미밍 군을 잡았다. 죽을 때 단말마 좀 들려줘. 키미밍의 비명소리 듣고 싶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네. 아 너무 오래 걸렸어. 나 빨리 죽을 줄 알았는데. <웃음> 이제 지루해졌구나, <웃음> 살좀 죽여라 이러고 있었는데 안 죽여. <웃음> 어, 여기야? <웃음> 여기야? <웃음> <웃음> 여기야? <웃음> <난 너무> 아니잖아. <웃음> 이렇게 긴장감 없는 손바꼭질이라니 여기 아닌데. 아니... 그럼 여긴가? 실화야? 1분 남았다. 네. 한 번씩 웃어주는 거 어때요? <웃음> 계속 웃고 있는데? 계속 미안한데 사풀도 못해. 어, 네. 사풀도 못해. 할줄 아는 게 없어. 어 죽였다. 아이씨. 띵골딩 소공님한테 죽다니 수치스러워. 뭐야 얘네 얘들, 어디갔어? 얘들아. 빨로 오세요. 저 여기 있어요. 아, 난 끝까지 숨으려고어디요네 뒤요 임마. <웃음> 어... 얘들아 제발 나좀 잡아줘. 나 뒤에 있어. 뒷! 아, 어, 나찾았다 뒤에 어, 있었는데. 오. 아, 아 그거 앞에서 감자 한 300개 본 듯. <웃음> 아 거짓말 하지 마요. 진짜로. <웃음> <웃음> <웃음> 막판 하자. 아이씨 아, 아, 아, 아, 이번에 내가 헌터네. 다 찾아주겠어. 어, 마지막 헌터. <웃음> 아, 아, 어떻게든 안 걸린다. 오랜만에 헌터가 이기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어, 헌터 뭐 출렁거려, 짜증 나. 나 절대 못 찾음. 나 절대 못 찾음. <웃음> 아, 오 <웃음> 아, <웃음> 어디서 안타를 부려잘 숨었는데... 허유~ 허 아~ 건물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거워서 못가죠. <웃음> 아니, 이게 <웃음> 건물이 너무 개같이 생겼어. 아, 외곽을 오. 볼 수가 없어. 아, 나못 올라가겠어. 내 <웃음> 네, 이거... 진짜! 어떡하냐? <웃음> 이거 올수 있나? 이거 못 올라올 것 같은데. <웃음> 그 전장이야? 냉국기인 <웃음> 냉국백인 아니지만 아못 어쨌든. 올라가겠어. 돌이 <웃음> 날수 없다고. <웃음> 그러니까 갈고리를 하셨어야죠. 야 이거 진짜 갈고리 필수다. 와 앞으로 무조건 갈고리든다. 막판이죠 <웃음> <박탄이죠>? 막판이쥬? <웃음> <박탄이죠? 안 웃음> 못 올라가쥬? 제 점프 좀 해봐요. 안 해. 해봐. <웃음> <웃음> <웃음> 죽고 쪘야 <오, 쳤어>. <웃음> 아우 올라왔다 해? 해? 해? 잡고 갈거야 찜찜 아니 왜 갑자기 이게 메인스토리 있네 계속 <웃음> 곧 있으면 날아다닐 준비하셔야 돼요 아유, 마녀들 아니야 나나 나, 나, 날아가지마 죽여버릴거야 <웃음> 여긴가? <여기인가? 웃음> 어, 아, 아야나 따라야 돼 나! <웃음> 뭔지? 아니 어디있는데 다들 내려왔어요. 어... <웃음> 아, 내려왔어 또? 네 내려왔어요. 4초, 4초, 와 여기 이제 작정하고 도망치면 못 잡겠다. 진짜 어... 아이, 정말... 너무 어려워. 도매한. 아... 자 이렇게 풀동보안 소소하게 즐겨본 위치이시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고요. 네. 네. 일단... 왜 이렇게 다 출발할까? 읽었어. <웃음>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이야... 우리 팬.